오늘 대구지역, 오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있어서 왔는데요. 오늘 대구지역에 가장 유니크한 경쟁력 있는 브랜드 어떤 게 있는지 제가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대구 프랜차이즈옆회올에스피 매장인데요 투구 시청자들에게 야 요즘 반찬가게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요즘 반찬가게 이 업계 상황은 어떻습니까? 반찬가게는 뭐 예전부터 항상 사무산 많이 늘었지만 지금도 물론 많이 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외식 문화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게 시장 자체가 지금 소비가 위축돼서 그런지 예, 전체적으로 아마 전체 시장 규모 자체가 줄지는 않은데 단지 반찬가게 개별 매장의 매출 성과는 약보합세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네. 한 200개 정도 매장이 있는데 작년 대비 지금 거의 똑같습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만, 네, 네. 개인이 그냥 오프라인이었죠. 거기에서 주 매출이 나왔는데 지금은 배달 사업에서 매출 운영 많이 나왔습니 배민하고 전목이 되나요? 네. 어 그래요? 네. 그럼 배민의 개별 매장이 배민의 깃발 두세 개씩 꼽나요? 원래는 한개 정도 꼽는데 예. 이제 기존 저희 오프라인 상권이 있으니까 예. 그 상권 내에서는 다 깃발 꽂을 수 있어요 와 그래요? 네. 그럼 기본적으로 얼마? 만원 이상? 지금 만원 이상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이만 원 이상 하신 분 계시고 잘 나오는 곳은 매출액 보시면 배민 같은 예, 경우는 예, 예, 예. 아예 프랜차이즈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예 오랄 수도 또 있습니다. 그렇구나. 반찬에서는 세일밖에없다고아 그러네. 진짜. 저희가 본사에서 지원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반찬 자체도 역시 딜리버리시하고 연계된다는 차원이 음, 있고. 매출 규모가 음. 많이 옹조하고 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8월달부터 이거를 음.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대전, 한남대전 같은 경우는 맞아. 로드샵에서 장사 안됐어요. 음. 대학교 근처라서 운영단지에 장사 안되거든요. 아무 수요가 적으니까. 음. 거기에서 지금 어, 매출이 한1만 나오는 곳에서 지금 딜리버리 배달하면서 거의 3 0만나왔어 와. 이번 달에 매출이 2천만원 배달 매출이 2 0만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배달 고객이 매장까지 올 시간 없으니까 이미 맛에 대한 이런 상품에 대한 검증은 다 알고 그 다음에 배달 가는거 아, 요 그래서 바로 배민 앱에 들어가서 야 내일 아침에 뭐 먹지? 해서 그냥 만원 만 이만원 배달 시킨다 이거 재밌네요 지금 장립 팔도 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어... 장히 지금 많이 많이 늘고 있어요 저희 매장에 한 3분의 1 정도는 배달 다 하십니다 오 그래요? 그러면 1호점이 언제 오픈했습니까 1호점은 2012년 1월 1일날 했죠 아 그러면 거의 한 7년 앞으로 이런 브랜치를 뭐몇개 정도까지는 더갈수 있다 이런 계획이 있어요. 시장 자체는 현재 개인 매장들이 자꾸 힘들어지기 때문에 예. 아마 저희 브랜치화 다닐 겁니다. 예. 저희가 지금 국내 1위 브랜드이기 때문에 예. 아마. 실행 규모로 보면 최소한 500개까지는, 500개까지는 갈수 있다. 네. 저도 오레스피 매장 제가 많이 가봤어 아는데요. 네, 네. 저 궁금했어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같은 경우는 매출의 1등 상품 그럼 예전에 바나나우유라든지 이런 거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오레스피 매출의 1등 상품이 뭐예요? 지금은 저희들은 잡채. 잡채. 그다음에. 아, 네. 서울 미역구. 서울 미역구. 와, 재밌다. 오레 스피 객단가가 한만원 정도 봐야 1 2만 이천 원 정도. 만 이천 원 정도. 정도. 정도. 네. 그러면 지금 오레 스피 가 창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네. 한1 0평 정도일 텐데 일단 상권은 오피스, 지하철, 역세권 뭐 아니면 뭐, 뭐 원투룸 상권 뭐 이런 본다면 그래도 가장 성과가 잘 나오는 곳이 아파트 상권. 아파트 상고 먹자고, 뭐. 아니면. 아, 아파트 초입이 들어가는. 초입. 주 분석을 해보면. 예, 예. 저희 가게를 방문하시는 고객들이 예, 예. 주 고객이 대부분 다 그래서 오시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시는 고객은. 5 0 0 m 터 반경에서 오십니다. 아. 그리고 5 0 0 m 터 반경에서 얼마나 밀집된 수요가 있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오케이. 아파트 상권밖에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상권 구체적으로 본다면 2 30평형대 아파트, 40, 50평형대 20, 30평형대, 20, 30평형대 30평형. 네. 젊으신 분들이 대부분 다 사주시기 오케이. 때문에 그럼 상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10평 정도, 기준 평수가 10평이죠. 10평 정도면 점포 빼고 얼마 정도 점포 빼고 대비 한 5, 6천만 원. 5, 6천. 그럼 점포까지 하면 한 1억에서 1, 억 5천? 1억 원 정도면? 1억, 1억 원원 내외. 1억 원. 평균 점당 매출액이 한 2천 정도 가야 되나? 지금 1,500에서 1,700 사는 1,500, 1,700. 월, 네. 거기에 코스트가 거의 한 60%, 고... 50%. 아, 50%. 코스트 50%. 그리고 수익률이 20% 정도. 25%. 25%. 애들이 네. 아. 왜 50%인가 하면? 예, 예. 저희들은 다른 프랜차이즈와 약간 다른게 네. 거의 완제품이라든지 반제품다 드립니다 예예. 예. 만약에 개별 매장 같은 경우는 내가 장을 예. 봐서 만들면 예, 코스트가 한 40% 정도 되는데 예, 예. 저희들은 다 완성된 제품은 한 70% 가기 때문에 코스트가 한 50% 나온다는 오케이. 거고요 대, 다, 단지 그렇다면 장점은 뭐냐면 인금이 안 들어가는 아, 거케요 거의 거의 예. 완성품이 많으니까 개별 매장은 월 1500만원 정도 매출 올리려면 주방에 두명 내지 세명 들어가야 오케이. 되는데 한 명만 있어도 가능한 고 장기적으로는 다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오 오픈 마켓 인터넷 오픈 마켓에서 판매하는 건 없습니까 뭐 지마켓 아니면 뭐 이런 이런 1일번가 쿠팡 이런 네들은 자체 쇼핑몰이 있습니다 아. 쇼핑몰에 주문하신 고객이 기존가맹점의 주소 장소 네. 속에 들어간다면 그 수익은 가맹점으로 갑니다 오케이 또그 시스템 다 구축해 놨어아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본사에서 공동 마케팅을 하면서 그 지역 수요 같은 경우는 해당 가맹점이 가져가는 걸로 한다. 예. 이건 그냥 여담인데요. 예. 반찬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쪽으로 본다면 예. 저는 이 올인스피 같은 컨셉도 첫째, 전통시장을 들어가지는 않죠. 예. 예, 전통시장 기존에 자사 예. 가입이 예. 있으니까. 예. 근데 만약에 올인스피 저 매장에 두부 같은 거팔수 없어. 팔수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을 많이 하고 있구요. 그러니까요. 지속적인 테스트를 합니다. 예, 예를 들면 얘들은 두부를 예, 예. 두부 기기를 갖다 놓은 어, 같이 예, 해볼까라는 예, 생각이 예. 있었고요. 예. 두부는 그 두부, 단일 두부에 대한 단일 메뉴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하나의 구색이고, 그 다음에 두부의 거래처들이 예. 꽤 있어서. 아그 오레스피 같은 경우 뭐 워낙 이렇게 세팅되고 업계 1등 브랜드니까 제가 볼 때는 뭐이 창업자들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그냥 누가 보더라도 브랜드 지명도나 이런 건다 알려진 것 같은데 공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대구 인근에 경산에 있습니다. 경산에 있고 공장 두 물류는 경산에서 그럼 전국으로 퍼집니까? 그렇죠 아, 오늘... 단일 물류로 네 워낙 잘돼 있어서 예, 예. 점장님께서 오늘, 오늘 저희 회사에서 만들면 예, 예. 공장에서 만들면 오늘 저녁 7시에 예. 서울로 옵니다 아 용인 서울로 와서 예. 그냥 다음 아침에 전국 가면다가 가면 그럼 물류는 거예요. 자체 물류인가요? 아니면 위탁물류인가요? 어, 자체물류 50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하고. 영남 쪽이라는 젤라도권은저희들 네. 직접 다물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경기 그 다음에 음. 강원권은 위탁물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물류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는 오레시피 점주 내지는 네. 앞으로 네. 창업 예정자들이 반찬가게 통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네네. 저는 이제 그 전통시장이나 반찬가게 오래 하셨던 사장님들이 다 먹고는 사는데 그 자제분들은 죽어도 반찬가게 안한다고 러더라고요 <웃음> 그런 러니까요그 것과 비교했을 때오래시피는그 네. 힘든 부분을 본사가 다 담보하는 부분이 네. 크다. 손이 힘들고 노동 뭐 강도가 음. 강하기 때문에 음. 저희 같이 어느 정도 서포트 해줄 본사, 음. 홍보 마케팅도 도와, 도와주고 판매망을 오케이. 지금 트렌드에 따라서 배달 사업이 배달 사업, 오케이. 온라인 쇼핑몰 서핑몰까지다 도와줄 수 있는 본사 하시는 게 혹시 편하더 갖고 오케 봄, 여름, 가을, 겨울 상품도 조금 자를 것 같은데, 음, 네. 1년 기준으로 본다면 한 종류가 300까지는 넘겠네요. 지금 저희 고정질를 공급하는 네. 게한2 5 0가지 250까지. 250까지. 아, 그러시구나. 아, 아무튼 우리 한상무님 통해서 반찬시장과 OSP 네. 창업 얘기 잘 들어봤고요. 아 저도 열심히, 아무튼 OSP 열심히 원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